자반증 혈관염 영역의 치료 조성물로 국내 최초 SCI 논문과 국내 최초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혈관염증 억제 조성물을 기술 이전 받았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통해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캐몬에서 이루어진 자로탕의 유전독성시험, 안전성양리시험에서 무독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치료 사례 2000 케이스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나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 어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천연물 소재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반증 혈관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치료약이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자로탕을 투여받고 싶다고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나 남미에서까지 주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구층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로탕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되게 된다면 해외에 많은 환자분들에게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